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길성입니다. 아, 오늘은 어, 모래주머니 착용하는 법에 대해서 어, 이렇게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기존에 아, 모래주머니 착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아직 주저주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좀뭐 뭐, 모래주머니 이렇게 착용한다 해서, 뭐 제가 차고 있는 이런 모래주머니를 착용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 이제. 물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착용하실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뭐 팔찌나 뭐 시계 종류나 뭐 이런 거 액세서리 등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좌우 비대칭이나 상하 비대칭 균형을 맞춰주면 한결 몸이 가벼워지고 어, 소화 기능도 도움이 많이 되고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무겁게 착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그리고 물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는 거는 그더 좋은 일인데 자 일단은 그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는 그 좌우비대칭을 뭐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뭐르지만 어떻게 착용 하시느냐 어떤 그런 부분들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제가 손목에나 어떻게 대략이라도 어떻게 차는 게 도움이 될 거다 혹은 발목에도 어떻게 차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인데. 손목은 똑같아요. 손목은 어 기본적으로 좌우비대칭을 찾으셔서 그렇게 약간의 차이를 두고 어 착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발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을 올릴 때는 이게 원래 다리에 차는 모래주머니는 극기 그 전용이에요. 사실은. 걷기 전용이고, 앉아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뭐 왼쪽 다리를 눌러줘야 되고, 오른쪽 다리를 자주 들어줘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나왔던 도움을 드렸던 분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펴보면,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느게보면 의외로 뭐그 많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흔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때 당시에 동영상을 올릴 때는 이제 좀 많이 걸어 다니는 일도 하고 어 그랬었는데 제제 제 입장에서 제 기준에서 이제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올려드리게 됐는데요 의외로 또 앉아서 활동하신 걸어 다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드름 모래주머니라는 게 이게 참 표준화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뭐 그분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표준화시키기가 참 어려워서 도대체 적정한 선이 어디인가 그리고 뭐 모든 분들한테 통용은 되지 않더라도 좀 많은 분들에게 이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적정한 모래주머니 중량은 어, 어떤 게 좋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조금 혹시나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어떤 그런 머리주머니 중량이나 그런 것도 일단은 뭐테스트삼아 한번 해보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게 제가 알려드리는데 머리주머니 중량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손목시계보다 훨씬 가벼운 거예요. 손목시계 절반밖에 무게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머리주머니인데 그게 의외로 내 몸에 또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좌우비대칭을 설사 못 찾으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좌우비대칭은 다리는 거의 동일해요 다리 창자 쪽에 가스 이동 체계는 분명히 거의 비슷한데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한 90% 이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커졌다 아랫배가 커졌다 이런 동일한데 이제 문제는 팔에 모래주머니가 이제 오른쪽이 오른쪽 좌우비대칭이냐, 왼쪽 좌우비대칭이냐, 이걸 못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 그, 오히려 그렇게 헤매실 필요가 없고, 그냥 한쪽을 일단은 해보세요. 한쪽을 더 무겁게 해보시고, 팔을 흔들어보고, 그쪽에 맞춰서 팔을 뭐 2대1로 흔들어보고, 만약에 좋아지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면, 반대로 바꿔서 해보고, 아, 반대로 하니까 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러면, 그분은 왼쪽 비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반대쪽 비대칭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좀 머리를 쓰시고 어, 지혜를 좀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다리는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팔은 그 좌우 비대칭 테스트 한 번만 해보면 게 한쪽을 한뭐 반나절 정도 착용해보고, 어 이거 이상이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럼 빠르게 반대로 해서 해보면. 어, 그죠 한 반나절 정도 그 하루를 활용하셔서 반나절은 이쪽 반나절은 저쪽 해봐서 더 좋은 쪽으로 어, 착용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어, 컨디션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은 모래주머니 착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과 다리에 대해서 아 팔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제기준 이제, 가 오른쪽 비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오른쪽 비대칭. 오른쪽이 전반적으로 내려가 있다. 어깨도 내려가 있고, 뭐, 젖꼭지도좀 내려가 있고, 오른쪽 다리 혈관도 크고, 뭐, 배도 오른쪽이, 복부도 오른쪽 아랫배가 좀 자주 아프고, 뭐, 오른쪽 다리가 자꾸 무거워지고, 어떤 이런 현상인데, 오른쪽이 전반적으로 내려앉아 있다는 거예요. 응? 전반적으로 내려앉아서, 이쪽을 들어 올려줘야 된다. 오른쪽을 들어 올려줘야 된다.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제 오른쪽 비대칭, 좌우 비대칭, 오른쪽 비대칭일 경우에는, 이제, 왼쪽을, 어, 조금 더 무겁게 해야 돼요. 왼쪽을 조금 더 무겁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주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시작해보고, 좀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5g이나 10g 정도 조금씩 올려가면서. 그죠? 5g나 10g 정도 조금씩 올려가면서. 자, 아까 그러니까 남자 손목 시계가 약 13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량을 조금 이해하세요. 이? 여자 손목 시계가 약 100g 정도 돼요. 100g 정도. 그러니까 한 50g 정도라면 큰 무리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큰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몸에 큰 충격을 일으키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이 아주 약해져 있는 분들은 약간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면 위험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쪽 비대칭인고모래주머니 차게 되면 이제 왼손에는 한 50g을 찬다 예를 들어서 왼손에 50g을 차면 오른손에는 그냥 한 40g 정도 그러니까 10g 정도의 차이만 두고 왼손을 10g 정도 더 무겁게 하는 겁니다 이제 기준점을 그냥 대략 정해보겠습니다 이제 체력이 너무 약해져 있다 이러면 뭐, 왼손을 30을 주고, 오른손을 20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10 차이를 두라는 거예요. 오른쪽 비대칭일 경우에, 왼쪽을 10g 더 무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왼쪽 비대칭일 경우에는 반대로 차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을 더 무겁게, 왼쪽을 10g 더 가볍게 해서, 이제, 그 비대칭 기준에 맞춰서, 팔을 흔들어주는데, 이제, 오른쪽 비대칭이면, 오른팔을 두배더 흔들어주면서 바람을 불어줘야 돼요. 그 그러니까 팔을 흔들 때 이렇게 흔들다가 오른팔을 한번 더 흔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1대2 정도로 한쪽 팔을 더 많이 흔들어 줘야 되고, 뭐팔흔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쪽 비대칭일 경우에는 왼팔은 이렇게 가볍게, 궤적을 가볍게 하고, 오른팔은 크게 하고, 후 이렇게 해도 1대2가 돼요. 보세 요거는 요 가볍게, 이거는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오른쪽 비대칭일 경우에 오른쪽 배가좀 내려앉아 있다면 팔을 위로드는게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비대칭일 경우에는 팔을 오른팔을 흔들 때는 후, 위로 크게 흔들고 왼쪽 팔을 흔들 때는 그냥 옆으로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게 조금 더 도움돼요. 이 왼팔 이게 도움이 될까 뭐 왼팔은 이렇게 가볍게 흔들고 오른팔은 크게 이렇게 후,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왼쪽 비대칭이라면, 오른팔은 가볍게, 왼팔은 크게 위로 조금 이렇게 흔들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웃음> 그 하여튼, 제 기준으로 오른쪽 비대칭이면, 왼쪽을 10g 더 무겁게 해서 차고, 오른쪽을 10g 가볍게 해서 차는 거예요. 그죠? 어, 그 오른쪽 비대칭이기 때문에, 이제 왠가, 왜 왠... 내려가서 이제 더 흔들어서 올려주라는 거예요. 더 흔들어서, 1대2로 흔들어서, 오른쪽이 내려갔기 때문에 올려주면서 왼쪽을 10g을 더 무겁게 해서 올라 머리 끝까지 올라온 피가 왼쪽으로 10g 무게가 더나가기 때문에 넘겨주라는 거예요 오른쪽을 막 흔들고 바람을 불면 피가 계속 올라와서 오른쪽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왼쪽도 지금 1대2지만 흔들어주고 있고 또 평상시 안 흔들어줄 때도 10g이 더 무겁기 때문에 올라왔던 피가 왼쪽으로 10g이 서서히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동영상에는 뭐한 20g 차이도 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데이터가 다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어때 1대2가 아니고 막 과도하게 더 흔들어라 1대3도 흔들고 왜 자꾸 올려, 올려줘서 올려 넘겨주라 올려서 넘겨주라 왼쪽. 오른쪽으로 올렸어 왼쪽으로 넘겨주라 이런 차원에서 차이를 약간 더 두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세미나나 어떤 사람들, 어, 치료에 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적용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간격을 좁혀서 10g 정도로 간격을 좁히고, 대신에 그냥 1대2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어, 그 예전에 보면 장길성 스마트폰 이래서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적용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오른 팔 오른 손에 물, 전화기를 잡고 3분을 하고, 왼손에 전화기를 잡고 양팔을 흔들면서 1분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머리주머니 간격을 줄이게 되면, 이제 오른팔은 2분, 왼팔은 1분 해서 이렇게 간격을 좁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전화기를 활용하면 이제 전화기 무게가 200g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나기를 너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기는 필요할 때, 아, 내가 좀 이상하게 내려갔다, 오른쪽 배가 내려갔다, 이럴 때한 번씩 사용하는 거지. 그걸 뭐 하루에 1 0 번씩, 2 0 번씩 이렇게 사용하면 몸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으니까. 그 하루에 뭐세 번, 네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죠? 아, 그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그, 여러분한테 팔은요, 거의 뭐 5분 주기로 한 10초 정도만 흔들어줘도 도움이 돼요. 컨디션 유지에.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분들은 물병을 뭐 하루에 2시간을 흔들었다, 뭐 1시간을 흔들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병은 한번 들때 그냥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루에 3번, 4번 정도 흔들어주면 적당해요. 문제는 나머지 시간에 맨손으로 이렇게 할때 5분 주기로 하느냐 10분 주기로 하느냐 그 사람의 컨디션이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강하게 얘기하자고 하면 5분 주기로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5분 주기로 이렇게 5분 주기로 하면 10초 정도 10초 보세요. 이게 10초예요. 5분에 한 번씩 해주면 폐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10분 주기로 하면 10초가 넘어야 돼요 한 30초 이상은 돼야 돼요 10분 주기로 하면 그죠? 10분 주기로 하면 30초 되고 근데 15분은 넘기지 말아야돼요팔은 들기나 다리 조작 같은 걸 15분은 넘기지 말라고 제가 대사정문 치료법 76강 밑에 댓글 안에 올려놨죠 그죠? 15분 넘어가면 이게 뭐 너무 올라가야 돼요 15분 넘어가면 한 5분 정도는 해 줘야 이게 다시 올라와서 균형이 맞아진다는 거죠 15분은 너무 길고 그렇다고 이제 15분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컨디션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려요 확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5분 주기로 짤막짤막 하는 게하 것도 괜찮고 이제 기준은 없어요 어떤 분은 5, 10분 해도 괜찮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5분 해도 괜찮은 분이 있어요 왜냐면 폐가 어느 정도 떨어졌냐 이거는 전부 다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5분에 한 번씩 안 해주면 계속 떨어지는 분도 또 계시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팔은 그렇게 차세요. 그리고 그 10g 정도 차이를 뒀는데, 어 이제 팔 먼저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 기준으로 해서 왼팔을 50을 차고, 오른팔을 40을 찼다. 이렇게 봅시다. 낮에.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딱 착용하는 거야.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죠? 샤워할 때나 세수할 때 빼고, 계속 차고, 5분이나 10분 주기로 흔들어 줬다. 그죠? 이제 밤에는 다르게 차야 돼요. 자, 좌우비대칭을 찾아서 왼쪽에 50, 오른쪽에 40을 찾다. 이러면 밤에 잘 때는 바꿔야 되거든요. 밤에는 또 이대로 착용하기보다는 밤에는 약간 이렇게 좀 답답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약 20g 정도 차이를 두는 게 좋아요. 제가 그냥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g 정도 차이를 두는 게 좋은데, 어떤 분은 10g이 더 좋은 분도 계세요. 그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봐요. 이게 왜냐면 표준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팔은 낮에 차는 거하고 밤에 차는 거는 반대로 돼야 돼요. 반대로 돼야 되니까. 제가 만약에 50, 낮에 50, 40, 왼쪽 50, 오른쪽 40을 찼다면, 라 밤에는 반대로 쳐야 되니까, 이렇게 찼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에 40. 왼쪽에 20 정도를 찼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20g 정도를 차요. 그러니까 머리 주머 이제 여러 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오른쪽에 40, 왼쪽에 20g 정도 차고 어,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그 밤에 주무실 때 그렇게 하고 또 주무시기 전에 다리 동작 있죠, 그죠? 우리 다리 동작을 이용한가스 통제법해서 주무시기 전에 다리 동작을 그 다리 동작을 꼭 해주고 자야 돼요. 이 부자리도 조정하고. 그죠? 이브 자리도 조정하고, 다리 동작도 꼭 해주고, 베개도 빼고 이렇게 자야지그니이부 그러니까 자리가 너무 낮아서 또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것도 또 너무 높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너무 높여갖고 또 밤에 잠 주무시다가 충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도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뭐 아주 얇은 입을 깔아 보기도 하고 조금 더한 계단을 더 올려 보기도 하고 조금 더 두꺼운 걸로 해 보기도 하고 그죠? 뭐낮 시간에 테스트 해보라니까 낮 시간에 그냥 입양을 치료하려면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자꾸 실험도 해 봐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밤에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낮하고 밤은 바꿔서 차는 건데 그것도 그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네. 오른쪽 기준으로 낮에는 왼손 50, 오른손 40. 팔은 1대2로 한든다 왼팔은 한 번, 오른팔은 두 번, 한 번, 후, 두 번. 뭐,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 가볍게, 크게, 가볍게, 크게 흔들어도 됩니다. 그죠? 자, 아, 1대2로, 그, 내려간 팔을, 그니까, 가벼운 쪽, 모래주머니 가벼운 쪽을 두 배를 흔들어주는 거예요. 무거운 쪽은 한 번만 들고, 가벼운 쪽을 두 배를 흔들는 겁니다. 이거, 세미나 오시는 분들, 이거 막, 반대로 하고 계신 분들도 종종 봐요 제가 이제 막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오 잘못 적용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아 이제 팔은 그렇게 적용을 하시고 다리는 이제 막 걷든 썼던 제가 그냥 얼추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드릴게요. 제시해. 근데 팔만 착용하면 되겠지 이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팔만 착용하실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팔만 착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착용하지 않는 게 않아야 됩니다. 안아야 됩니다. 팔만 착용하면. 그런데 모래주머니를 착용하시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몸이 많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진짜 몸이 망가지신 분들은 뭐뭐 목숨 걸고 해볼 거는 다 해봐야 되니까 어떻게든 하시는데 어설프게 아프신 분들은 안 하실, 그러니까 막 팔만 하고 또뭐 팔만, 또뭐 왼쪽 팔만 하기도 하고 뭐 다리도 한쪽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뭐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왕하실 것 같으면 제가 자꾸 이러면, 사지에 다 그래야 된다. 사지에 다 그래야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지기 때문에, 팔만 하고 다리에만 하고 이러면 아예 안 하는 것만 못 해. 게 하는 게 훨씬 좋은데, 어설프게 팔만 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서 고생을 해요. 또 다리에만 해도 이상한 결과가 나와서, 처음에 잠깐 좋을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변하면서 고생을 하게 돼요. 팔만 하고, 다리만 하고, 이런, 이런 건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는데, 아닙니다. <웃음> 제가 뭐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사지에 다그래야 돼요. 사지에 다그래야 되고, 세미나에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해봐야 된다. 네? 해봐서 좋으면 얼마나 좋으냐. 가만히 있으면 그거 좋아지냐. 어떻게든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가볍게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요 가볍게라도. 50g, 40g 무거운 거 아니니까. 가볍게라도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제발 팔만 한다, 다리만 한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리를 좀 쓰면, 뭐, 악세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에이? 이렇게 뭐, 팔찌, 발찌, 뭐, 고무줄, 심지어 동전을 양말에 집어넣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혹은 뭐, 신발 깔창 밑에 넣고, 깔창에 넣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발목에 거는 게더 좋아요. 그 뭐, 지우개를 발목에다, 그 양말 속에 집어넣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일반인들이 보면 정말 저 사람 왜 저럴까 싶을 정도인데, 근데 우리 가 아프신 분들은 그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걸 해보신 분들만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니까, 지금 다리의 문제가 조금 커요 다리가 이제 가스 이동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 잘 들어보시고 그냥 이때뭐 걷는다 앉아있다 누워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일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일괄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죠? 예. 팔은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 오른쪽 비대칭 기준, 왼쪽 비대칭 기준. 일단 해보고,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팔은. 그죠? 근데 다리는 거의 동일해요. 거의 한 90% 이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조항은, 왼쪽 다리가 너무 무겁다, 이런 분들은 약간, 그래도 그분들도 이렇게 해보시면 약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 하... 비슷해요 50 40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그 요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왼쪽 다리에 이제 다리에는 모래주머니가 이제 모래주머니라는 용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거부감을 느낀다 끼 그냥 악세사리라고 합시다 악세사리 그죠 무게가 나가는 몇십 그람의 무게가 나가는, 나가는 악세사리를 착용을 하시면 돼요 동전이 든 뭐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뭐 뭐든 뭐 활용을 해서 열쇠고리도 활용을 해도 괜찮고 하여튼 자기가 편하다고 느끼는 거뭘 활용해도 대신에 저울에 달아보고 가세요 데이터를 여러분이 정확히 얻어야지 대충 막 다리에 채워놓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이 고생만 진탕하게 되고 나중에 제대로 된 도움을 못 받게 돼요 그걸 교정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계속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조금씩 교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이소에 가면 5천원짜리 전자접을 팔아요. 건전지면서 쓰는 거. 5천원 밖에 안 하니까 그거 사서, 대충 이렇게 재보고, 재보고 하세요. 그죠? 액세사리로 아, 머리 주머니 용어를 안 쓰겠습니다. 아니죠? 악세사리를 왼쪽 다리에 40을 착용하라. 왼쪽 다리에 40을 착용하고, 자, 이것도 밤하고 낮하고 달라요. 밤하고 낮하고 다르니까 잘 들어보시는데, 이제 팔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리에는, 왼쪽 다리에 일단은 40을 착용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에는 20을 착용하세요. 아주 가볍게 했습니다. 예전 동영상에서는 오른쪽 다리를 이제 걸어 다니는 용도니까, 그러니까 막 계속 걸어 다녀야 되고, 그때는 이제 다리 동작도 달라져요. 뭐 왼쪽 다리를 눌러주고 뭐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해주고 계속 가스를 이동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그게 나쁘다라는 게아니야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못하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여러분한테 좀더 편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편할 거라고 내가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요즘 세미나 오신 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 드려요 그 왼쪽 다리에 이제 40 차고 오른쪽 다리에 20을 차요. 이제 팔하고는 팔은 10g만 차이뒀잖아요 그죠? 낮 동안에 지금 지금 낮 동안 설명됩니다. 밤에는 좀 밤에는 왼쪽 다리에만 차고 낮 동안에는 양쪽 다리에 다 차는 겁니다. 양쪽 다리에 다 차는 건데 이제 팔은 10g 차이를 뒀는데 다리는 20g 차이를 뒀어요. 20g 차이를 뒀는데. 자, 이제 20g 을 시작점을 합니다. 어떤 분은 30g 차이를 두는게 더 도움이 되는 분도 계세요. 이것도 테스트를 해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이 부분은 다리의 부분은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왼쪽 다리에 40, 오른쪽 다리에 20을 착용하세요. 20을 착용하고 그냥 앉아 있을 때 바른 자세로 앉아 있고 자, 다리 동작은 이제 그렇게 착용한 상태에서 다리 동작은 그 예전의 동영상은 굳이 왼쪽 다리를 많이 이렇게 눌렀다 들었다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뭐 피로에 서 눌렀다 들었다 해줄 수도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냥 아왼 오른쪽으로 가스가 너무 넘어간다 이럴 때는 왼쪽 다리를 한 번씩 눌러 줄 수도 있는데 아 굳이 지난번처럼 과도하게 눌러 줄 필요는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오른쪽 다리를 두번 들었다 내리고 왼쪽 다리를 두번 들었다 내리면 이게 이게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를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더 자주 들었다 내린 게 좋아요. 오른쪽 다리. 왠가면 가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왼쪽 엉덩이로 지그시 않고, 그죠? 6대4 정도로 앉고, 오른쪽 다리를 한세번 들었다 내리면, 왼쪽 다리는 두번 정도 들었다 내리면 얼추 균형이 맞아져요. 얼추 균형이 맞아지는데, 자, 왼쪽 엉덩이 6, 오른쪽 엉덩이 4 정도의 힘으로 이렇게 약간 약간 왼쪽 은이에 힘을 더 주고 앉는다 그랬죠, 그죠? 어, 그리고 왼쪽 다리는 약간 앞으로 보내고 오른쪽 다리는 접는, 오른쪽 다리는 접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왼쪽 다리는 약간 앞으로 내보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는데, 아, 그러니까 창자의 팽창 정도고 사람들마다 각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른쪽 창자가 심하게 커져 있는 분도 계시고, 그냥 조금 커져 있는 분도 계시고. 사 소장은 괜찮은데 대장만 진탕 커져 있는 분도 계세요 대장만 커져 있는 거또 왼쪽 창자 아래쪽이 커져 있는 분도 계시고 그 커져 있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20g 이잘 20g 차이가 잘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모래주머니 보조모래주머니를 하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보조모래주머니를 잘 들어보세요 자 다리에는 머리 주머니가세개가 필요합니다 아, 머리 주머니가 악세사리가 세개가 필요해요 악세사리가 세개 필요한데 40g 짜리 악세사리 뭐한개든뭐두개를 20g 20g 합쳐서 40을 만드는 그거는 여러분 자유의 머리를 써야 돼요 왼쪽 다리에 40을 차고 오른쪽 다리에 20을 차고 그죠? 이제 보조 악세사리를 하나 갖는 거예요 보조 악세사리를 어느 정도 무게를 갖는가 하면 아... 아... 보조모레쯤머니를한50죄송보조모레쯤머니를 보조머리 주머니를 한 50g 정도를 준비하세요. 를 50g을. 50g에 해당되는 어떤 무게 가는 거. 응? 아, 액세사리 어떤 분은, 여러분 그, 일단은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50g 정도의 보조머리 주머니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가, 여성 이제 백에 넣고 다니든가, 갖고 다니다가, 제가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리의 무게와 복부의 무게, 그러니까 왼쪽 창자와 왼쪽 다리의 무게와 오른쪽 창자와 오른쪽 다리의 무게감이 5.5대, 왼쪽이 5.5, 오른쪽이 4.5일 때가 가장 컨디션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왼쪽이 5.5가 됐을 때 가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막아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왼쪽이 너무 무거워져도 문제가 된다. 6대 4가 이상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왼쪽이 무거워지면서 몸살 현상이 슬슬 나타나요. 그러니까 7대 3이 되면 진짜 몸살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리가 막치해 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20g 차이를 두는 이유는 그리고 보조머리 머니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 상태를 컨디션을 컨트롤을 해야 돼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g 차이만 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오른쪽 아랫배나 오른쪽으로 가스가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든가 방귀가 계속 나온다든가 이 방귀가 나온다라는 게 가스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오른쪽으로 내가 다리 조작을 해줬는데 도뭐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왼쪽 다리를 자꾸 눌렀다가 들어준다든가 눌렀다가 들어서 왼쪽 다리에 자꾸 힘을 가하면 가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좀 보조 머리를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50g을 보조 머리찜질을 이제 오른쪽 배로 가스가 너무 간다라고 느낀다든가 오른쪽이 막 오른쪽 배가 묵직해진다 이런 느낌이 오면 이거 벌써 5.5대 4.5가 무너진 거야. 오른쪽이 더 무거워진 거야. 이제 4.5대 5.5가 된 거야. 그죠? 뒤집어진 거예요. 오른쪽이 더 무거워지면 이거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을 이제 여러분이 그걸 느끼셔야 되는데 이제 실력이 있다라는 거는 그걸 느낄 수 있,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오른쪽이 뭔가 무거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내 컨디션이 곧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물 회전원이 50g을 그때 지금 왼쪽 다리에다가 40g 차고 있는 데가 플러스라는 거 거예요.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90g이 되죠 그죠 90g이 된 상태에서 다시 좀 과도하게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다리 조작을 다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 다리를 누르기도 하고 들어기, 오른쪽 다리도 들어주고 왼쪽 다리는 눌렀다가 들었다가 해주기도 해서 빠르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넘겨줘야 컨디션이 안 무너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넘어와서 아, 좀 안정이 된다 싶으면 그 50g을 다시 빼도 되는 거예요 뭐한 시간이나 한두 시간 어, 뭐 30분 뒤에 빼도 되고 한 시간 뒤에 도 빼도 되는데 이제 균형감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몸의 혈관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오른쪽에 힘을 안 줘도 오른쪽 다리로 피가 확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오른쪽 상자로 피가 넘어오고 가스도 막 넘어오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왼쪽을 더 무겁게 해줬는데 왜 가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느냐 그쪽이 벌써 커져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 그러니까 왼쪽에 40차고 오른쪽에 20을 차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20 차이를 두고 조정을 하실 수있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에 50을 차면 오른쪽에 30을 차는 뜻이에요. 왼쪽에 60을 차면 오른쪽에 40을 차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조물의 주머니는 그냥 한50 정도로 공용을 하시고 진짜 중요한 거는 아내 다, 왼쪽 다리와 왼쪽 창자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창자 무게감이 5.5 대 4.5 대충 왼쪽이 약간 더 무겁다라는 걸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왼쪽 다리가 살짝 더 무거워요. 무거워야 돼요. 너무 무거우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약간 분산을 시켜줘야 돼요. 그죠? 왼쪽 다리가 너무 무거우면 오른쪽으로 분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자 힘이 가는 곳에 힘이라는 거는 무게고, 그죠? 중량또 힘이에요. 움직이는 것도 힘인데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그랬잖아 그죠? 어.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따라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왼쪽 다리가 과도하게 무겁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반대쪽이 되요. 오른쪽 다리지 않습니까? 그죠? 오른쪽으로 좀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로. 그럼 오른쪽 다리를 어떻게 넘겨야 돼자 다리를 이렇게 접으면 피가 빠지죠. 어, 그러면 왼쪽 다리를 접어야 돼요. 반대로 오른쪽 다리는 쭉 펴야 돼 쭉은 아니더라도 약간 앞으로 보내 그러니까 다리 자세를 바꾸고 심지어 그래도 안 풀리면 왼쪽 차고 있던 모래주머니 풀어야 돼자 왼쪽 다리가 과도하게 무겁다 이러면 이게 7대 3이 된 거야 7대 3 왼쪽이 7이 돼 버린 거야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가스도 안 나오고 폐도 잘안 움직이고 이러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폐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목도 갈갈해지고 기침도 생기고 그러니까 가스가 안 나오고 목에 벌써 그 가래가 생기고 코에 콧물이 나오고 몸이 찌푸동하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면 가스 이동이 잘안 되고 있고 또 이게 뭐 폐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동영상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력을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7대3은 아주 나쁜 거예요. 그죠? 그니까 러 5.5대4.5를 맞춰야 되는데 왼쪽 다리가 과도하게 무겁다 이러면 일단 일순간 왼쪽에 차고 있는 거다 벗어야 돼. 벗어서 5.5대4.5가 될 때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7대3에서 왼쪽 왼쪽에 머리쯤을 벗어버리면 한 30분 지나면 이게 6대4 정도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는 가만 안 놓고, 막, 오른쪽 다리를 막 흔들어, 막 눌렀다가 들었다 한다든가, 막, 흔, 든다든가 이러면, 힘이, 힘이 오른쪽 다리에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장에서 내려가던 피가 오른쪽으로 더 많이 이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왼쪽 다리가 점점 가벼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죠? 왼쪽 다리는 그냥 자꾸 들었다 내렸다 해서, 이렇게 좀, 피를 뽑아내는 거야. 왼, 오른쪽 다리는 살짝 눌렀다 들었다 해서, 피를 계속 집어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 왼쪽 다리가 가벼워지면, 이제, 5.5 대 4.5, 얼추 5.5 대 4.5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다시 왼쪽에 차야 되는 거예요 40대 20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그러니까 몸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동작도 안 해도 서서히 변해 가요 그러니까 벌써 혈관이 변형되어 있고 창자가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리 주머니를 찼는데 왼쪽을 더 무겁게 했는데 왜 오른쪽이 더 무거워지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동작을 했느냐 엉덩이는 어떻게 앉아있고, 자세는 어떻게 했냐, 물병 들을주기를 해줬냐, 안 해줬냐, 팔 동작을 어떻게 해줬냐에 따라서, 혈액이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치를 못해주면, 이제 무너져서, 이제, 반나절 정도로 완전 컨디션이 망가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냥 막, 제일 답답한 게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전화 오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막, 그게 이게 막 말로 설명하는 게또 그분이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 그래도 좀 쉬운데 동영상을 전혀 안 보신 분이 그냥 막 너무 힘드니까 막 다짜고짜 전화 오셨을 때 저도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막 답답하죠.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자꾸 보시라고 요 모든 동영상을 다 보시라. 보시라, 보시라. 보는 게, 아는 게 힘이다, 그러세요. 알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이제, 낮에는 그렇게 하세요. 그냥 한 10분, 20분 정도 걷는 거는 그냥 왼쪽은 무겁게 하고 그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굳이 왼쪽 다리, 이제는 이렇게 차면, 왼쪽 다리를 더 무겁게 차면, 굳이 왼쪽 다리에 힘을 많이 주면서 절름발리식으로 걷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조금 편안하게 걸으셔도 되고 대신에 걸어다닐 때팔 흔들고 머리 흔들고 이런 거 하세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아 귀찮아 아, 귀찮은 건 좋아 그러니까 편안한 건 좋은데 몸이 망가진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에 한 번씩이든 10분에 한 번씩이든 흔들어 나는 거예요 흔들어야 균형이 맞아지면서 또 피가 올라오면서 컨디션이 좋아하니까 컨디션이 좋아지면 여러분이 좋은 거지 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일단은 40, 20을 하고 근데 40, 20을 왼쪽 다리에 40을 주고 오른쪽 다리에 20g을 착용했는데 그래도 자꾸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빈도수가 자꾸 넘어간다. 이러면 왼쪽을 10g을 올리세요. 그러니까 20 차이가 아니고 30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을 50 오른쪽을 20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왼쪽을 더 무겁게 해주시면 오른쪽으로 가스가 넘어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간다. 그럼 또 올려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죠? 또 올리든가. 근데 너무 차이를 두면, 이제, 걷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게 너무 올라서 왼쪽 옆구리가 아프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왼쪽 갈비뼈 밑이 빵빵해져 버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 너무 올라가 버리면 문제 생기고, 한30 정도까지는, 30 정도 차이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30 정도 차이 뒀는데도 자꾸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신경을, 다리 조작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왼쪽 다리를 어쩔 수 없이 눌렀다가 들었다가 해줘야 되는 게, 아까 내가 어쩌면 안 눌러도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오른쪽으로 그래도 자꾸 넘어가는 분들은 왼쪽 다리를 눌렀다가 들었다가, 오른쪽 다리는 그냥 들었다 내렸다만 해주고, 자꾸 넘어가는 분들은 왼쪽 다리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눌렀다 들었다 해주고, 그럴 때도 약간 왼쪽 다리에 힘을 더 주고, 그래서 그 적용을, 동작법을 왼쪽으로 좀더 이동하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럼 무작정 중량만 올려가면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나 이렇게 집안에 있을 때는 상황이 괜찮은데 만약에 많이 걸어다녀 버리면 이게 엉뚱한 결과로 가스 이동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100점짜리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걷는 상황, 앉아있는 상황, 뭐, 가만히 서 있는 상황, 이런 게 조금씩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중간 지점, 어떻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적용이 될수 있는 그 중량이 어느 쯤일까를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데이터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한사람이한 사람, 한 분에게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음. 그니까, 머리주머니 중량은 그런 식으로, 자 다리에는, 예요요 지금 얘기하는 거, 낮 동안 하는 거예요. 낮 동안. 자 처음에는 40, 20을 주다가, 그래도 자꾸 오른쪽으로 가스가 넘어간다, 방귀가 나온다, 막 설사가 나온다,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오른쪽 전체가 묵직해진다. 자꾸 이러면, 왼쪽을 50을 하고, 오른쪽을 20을 해줘도 괜찮다라는 그죠? 뭐, 45, 20 해도 괜찮고. 그니까, 러 5g 차이가 또 커요. 여러분들. 그니까, 그니까, 일반인들한테 5g, 40g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뭐, 뭐, 시계도 140g을 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벌써 여러분 균형이 무너진 분들은 그 작은 무게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의외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개선해 줄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지에 다 긋는 그 게, 사지에 다는게 좋다.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팔찌를 구하든가, 악세사리를 구하든가, 아니면 뭐, 양말에다가 동전 해서, 뭐, 꼬매서, 뭐, 어떻게 착용하요 세미나 오신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양말을 이렇게 접어서, 동전을 집어넣, 그, 반대편을 꼬매서, 그 안에 동전을 집어넣어서, 발목에다가 이렇게 착용하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서 착용하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 머리를 서신 거예요. 그,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고 시간을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냥 아, 그거 귀찮아서 어떻게나 해 아, 그냥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를 제가 자꾸 연구하는 자세로 보면 한, 보시라. 하면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 밤에 잘 때는 이제 오른쪽 다리에는 차지 않습니다. 그죠? 밤에 주무실 때는 오른쪽 다리에 차지 않아요. 왼쪽 다리만 차고자 니다 왼쪽 발목에만 차고자 는데 자, 이게 기준이 이부자리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베개를 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왼쪽 다리에 차고 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모르지만은 뭐 는데 베개는 도저히 못박겠어요. 안했어야 안 했어야 돼요. 그럼어적응 엉뚱한 결과가 나와서 막 감기에 걸린다든가막 엉뚱한 결과가 나와서 고생을 하시고요. 배개를못 빼면 제가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죠? 뒷목 통증, 뒷목 결림 동영상을 보시고 그걸 한 며칠 동안 운동을 하시면 배개뺄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동영상을 다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이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이 동영상에 보면 진짜 다양한 동작들이 많이 나와요. 누워서 하는 동작, 앉아서 하는 동작, 공중 부양도 있고, 뭐. 어깨 근육 운동도 있고 고관절 운동도 있고 모든 동작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실생활 가운데 다 접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여러분 몸을 살리는 운동법들이에요. 나는 이거 막 고관절이 안 아프니까 이거 안 해도 돼. 하세요 하면 나중에 고관절이 안 아파져요. 나 허리가 안 아프니까 안 해도 돼.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허리 아플 일이 없어. 나는 치매가 안 걸렸으니까 머리 안 흔들어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치매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동작들 그러니까 각각의 동영상에 보면 동작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모든 동영상들을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들 몸을 더 나쁘게 하는 거예요. 할것 같으면 제대로 해보시라는 거요 그죠 어, 밤에 주무실 때는 이런 분들 제가 사례적으로 봤을 때 보통 왼쪽 다리에 100g을 차도 괜찮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70g만 차도 아, 왼쪽 다리가 무거워져서 못 견디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 여러분의 몸상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소화불량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오른쪽 창자가 많이 커져 있는 경우에, 아랫배나 오른쪽 창자가 많이 커져 있는 경우에, 있는 그런 분들은 왼쪽 다리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사실 좋아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왼쪽 다리에 한 150g, 100, 155g인가 그 정도로 차고 자요. 제 가족들도 저희 딸한테도 거의 한 90g 정도? 거의 100g이 육박하게 채우고 자요.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손목에도 채우고 재, 재우는데, 그, 제가, 뭐, 저희 딸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원리를 아니까 이렇게 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채우고 자연한게 재우는 거예요. 그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면서 처음에는 한 50g 채우다가, 아 괜찮다, 괜찮다 싶으니까, 그, 50g 채우니까 한 번, 애가 한번 채했어요. 아, 그, 가볍, 가볍다 생각해서 내가 과감하게 올릴버려그 다음부터는 안 채하더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올리면 올릴수록 왼쪽 창자를 더 키워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왼쪽 다리를 100g 을 찼는데 왼쪽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잠을 못자겠다 그래도 벗어버렸다 이런 분들은 한 70g 정도를 적용해 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70g 정도를 적용하면 을 이제 왼쪽 창자로 이제 피도 왼쪽 다리 왼쪽 창자로 오지만 가스도 자꾸 왼쪽 창자가 조금씩 이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찌그러진, 그러니까 여러분이 왼쪽 창자가 찌그러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사정 우근이나 소화불량 계통에 걸리신 분들은 영유성 식재부터마찬가지고 왼쪽 창자가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가스를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 버려요 그러면 목에 계속 가래가 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창자를 크게 만들어야 돼 크게 만들려면 왼쪽 창자의 가스가 좀 항상 어느 정도 일정량 있도록 유지를 해 줘야 왼쪽 창자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 압력으로 인해서. 그죠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그냥 처음에는 70g을 차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75g이나 80g으로 조금 올리는 거예요. 분명히 적응이 돼요. 처음에 70g 찼다가 한달좀 지나면 이제 무게감이 별로 안느껴져그 그만큼 혈관이 확장이 됐다는 라 거예요. 창자도 좀 커졌다는 라 거예요. 그때는 이제 80g 정도로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달 두달 차다가 어, 어 이제는 진짜 뭐 감각도 없어 너무 가벼워 그러면 90g 으로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런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하는 거고 밤에 잘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전문 식이 전에 다리 조작법 있죠 그죠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을 배우면 주무시기 전에 다리 동작 꼭 하고 자라. 주무시라. 어,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꼭 하셔야 되고 어, 자머래주머니는 대략 대략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자 아까 왼쪽 다리가 과도하게 무거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왼쪽 다리 머래주머니 풀어버리고 오른쪽 다리로 피를 막 보내주는 거야. 흔들든가 눌러주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넘어가고 나면 다시 이제 왼쪽, 오른쪽 다리 누르면 안 되고 왼쪽 다리에 이제 약간 피가 어느 정도 5.5가 유지가 되도록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익숙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막뭐 짜증이 날 거예요. 익숙해지면 그게 기, 기본적으로 되는데 그게 실력이 있다는 라건 그게 익숙해져서 내가 내 몸이 변할 때마다 빨리빨리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력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연구하면서 키워내셔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이러다 보니까 또긴 시간을 이렇게 내게 됐는데 하여튼 좌우 비대칭은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죠? 오른쪽 비대칭으로 기준을 해보고 반나절 해보고 안되면 왼쪽 비대칭을 또 해보고 어느 쪽이 컨디션이 더 좋으냐 뭐 구분이 안 된다 이러면 똑같이 차면 돼요 구분이 안 된다 이러면 에? 40g 40g 혹은 50g 50g 똑같이 차서 흔들면 되는 거예요 차는 만큼 폐가 조금 더들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똑같아요 5분에 한 번이든 10분에 한 번이든 잠깐이라도 이렇게 흔들어 줘야 돼 바람 불면서 좌우 비대칭 이 그러니까 폐가 구분이 안 되고 동일하게 떨어져 본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좌우 비대칭 그러니까 창자에는 오른쪽이 커져 있는데 폐는 똑같이 내려앉아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 어느 쪽 좌우 비대칭인지 모르겠어 막 답답해할 필요 없는 거 양쪽 다 테스트 해보고 아니면 아 양쪽 다 떨어졌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모래주머니를 차서 흔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도움이 돼요. 그게 효과가 더 있는 거야. 물론, 나중에는 물건 한번 서기도 하고, 균형이 맞추면 헬스장도 가서 근육도 키우고, 피로에 따라서 모래주머니 중량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이 오늘보다도 내일,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건강해지는 여러분 모습을 기대하면서 자꾸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저도 포함됩니다. 모든 분들이 욕심을 내느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한 1년 정도는 계속 욕심을 내서 막 무리수를 막 뒀어요. 모르니까. 실체를 잘 모르니까. 팍!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운동 효과제으로 해야 돼. 효과제으 내가 아까 물병 들기 막 2시간 하면 좋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몸살 걸려버려요. 몸살. 차라리, 두 시간 할 힘이 있으면, 한 시간당 5분씩쪼개서라요한 시간, 오분 또 많아요. 두 시간 하면 안 돼, 물병들기는. 한 3분 정도. 예? 두 시간당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시간은 맨손으로 하는 거요 맨손으로. 일정한 주기, 10분이든 5분이든, 일정한 간격을 흔들어주는 게 훨씬 더 컨디션 유지한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때 계속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리 수를 두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면 반드시 몸살이 온다든가 감기가 온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컨디션이 망가려고 한다든가 욕심을 내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치료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 주머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 굉장히 많고 저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 시킬 수 없다는 라 어떤 그런 한계점에서 늘좀 마음의 가슴에 부담감을 갖고 있다가 오늘 그냥 용기 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적용하실 때 조심해서 적용하시고 또혹또뭐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이래서 저한테 또 책임을 돌리고 이러지 마세요 아시죠? 어, 제가 그런 거는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가벼운 무게니까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요즘 동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리지 못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죄송한 마음도 있고 뭐 상황이 그렇게 자꾸 예의치가 않네요 되지가 않고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한주 동안 또 후원해 주신 분들도 여러분 계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